<목 screams> 안녕 할머니가 죽었다 그럴까? 시카이 하겠 아저씨 <웃음> <웃음> 와와저 아저씨 와호동쫄레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립하고 고속에서 직진하고 있으면, 아, 직진 안정성이 정말 최고야. 이게 가벼운 바이크 아니거든요. 가벼운 걸 선호하는 내성향에는 조금 안맞는 바이크인데, 아, 근데 너무 이런 고속 직진 안정성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 제가 오늘 그버터급부터는 4기통 바이크를 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2기통에 대한 느낌 같은 거잘 몰라요. 바이크는 역시 4기통이 매끄럽게 쭉 후반부에 가속되는 그런 느낌 좋아하는데 재입문하면서 알라인 T로 2기통을 입문했고 그다음에 SXR로 3기통 맛을 봤고 부캐너랑 401로 으 단기통 재미 를 보고 있는 중이고 와, 그렇지 감이 없다 각 기통마다 재미가 다 달라요. 4기통은 약간 모토 같은 느낌이야. 매끄러운 느낌. 2기통은 총 자동차를 모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 3기통 s x r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로 올라가면 4기통 같은 느낌이 났거든. 그래서 s x r 이나 m t 공구나뭐 이런 바이크가 한대 있으면 굳이 4기통을 욕심내지 않아도 되고 기통추가 작은 그런 바이크의 초반 능력, 재미, 이런 것까지를 같이 맛볼 수 있는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 지금 뭐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하는 s x r 이 어제 팔렸습니다. 아, 어제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주, 아, 무슨 마음에서 내가. 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매물 끌올렸는데 어떤 좋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셨네요. <놀람> 안녕! 사람 거기에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책임감이 없구나. 이쪽 업종은 그런 게 없어요. 쉽패고할수 있어서 그러나 다른 일을 뭘 어. 해도 비슷한 거죠 걔네들도 입장에서 음.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씨, 할머니가 죽을까? 보다 제빵사가 죽을까? 아 대박. 아니면 그냥 쟤까 이러면서 떼기도 음. 하고 너무 음. 많아서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 라우라, 어, 라우라 이제 와야지. 와야지. 29일이니까, 어, 뭐 어쨌든 한 30일까지는 진 여부가 구될되겠지 아, 라우라는 진짜 이게 사기인지 뭔지 예대하네 그러니까, 시한한 게. 이게 사기 꾼들의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스타일은 그거는 아니고 확출한것 같아. 진짜 공항에 적성 내, 내릴 것 같아. 싸웠어요? 안 했어. 안 뽑을까요? 어, 좋아. 고생도 아까요 혹시. 아! 그럼, 어야 아는... 어이... 어, 저 아저씨... 아유... 아유... 아유... 와유저 아저씨는 우리 봤는데 와... 저 아저씨... 와... 뽕튀기 아저씨 사람 가슴을 찔었다고네 아주 아저씨는 우리 봤죠? 본구 같은데... 아... 저 뽕튀기 아저씨...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누구 인생을 어떻게 망치시려고... 드세요. 네. 아, 먹어 갑시다칸장에장조 어, 이제 진짜 아, 예, 메시 아니면 아예안 되겠어. 오케이. 들어로라고손짓하는곳으로 이리와. 이리와. 로로로로로로로로로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거는 임도용 물백이잖아. 인도용 아이템인데, 최근에 산 오토바이 장비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일요1 0 9 카페? 진짜 되는구만. 음. 소리가 확실히 공격적인데? 음. 어... 좋더라고요. 진짜 낮에 와서 아무도 없어서 그랬지 오늘은 사람 많을 텐데 11시 20분인데 뭐 벌써 많을까? 밥 먹고 이따가 오겠죠? 아, 이 시간에 우리 먹은 게 이게 아침이야 점심이야? 브런치를 먹었네 그러네 간장 매장 브런치 잘라라라 좋아 간다 그 느낌 <웃음> 야, 이게 광고에 무서웁니다. 아니, 젊은 저... 애들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마음으로. 웃음> <웃음> 이게 <웃음> 맞다 이게리맞 <둘이> <웃음> 아씨 미안해 아성모도안 바퀴 돌고 것 같아? <웃음> 네 좋죠 <웃음> 아 그렇지 저기 속히 좀 다니셨나봐요 들어가 들어가세요 아한 어, 주일 잘 보내고 네네 중간에 뭐 햄버거나 한번 먹든지 아 피자 먹으러 가죠 피자 네 들어가세요 어가네 계장 맛있었다. 아네 <웃음> SXR을 그래서 이제 뭐 빨리 팔려가지고 바퀸을 올린 지 하루 만에 팔려버렸어요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성의껏 제차 상태 꼼꼼히 다 말씀을 드렸고 팔아놓고도 이걸 잘 팔았는지 실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막상 팔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 뭘까요? <웃음> 맞아요. 다음 바이크 뭐 사지? 그 생각했어. 아 사람 이렇게 많다. 모르겠습니다. 뭘 살지 아니면 당분간 좀 지켜볼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바이크가 허스크바나 비트필렌 401, 비트필렌 701, KTM의 뉴크 890r, 그 다음에 두카티 바이크 크랜블러 또는 파이프모타드 9형 950sp는 제가 살수 있는 여유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해요. 왜 허스크바나 KTM, 두카티 이세 가지 중에서 생각을 하냐면 트랙데이를 하는 브랜드, 다른 브랜드들 야마하 혼다 안 하죠? 트랙데이 같은 거. 스즈키 이번에 되게 잘했고 가와사키도 잘했어요 오토바이를 샀으면 그 바이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서 쓸수 있는 놀수 있는 환경을 브랜드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차 샀는데 알차 어디서 타요? 공도에서 그렇게 타라고 만든 바이크 아니잖아 서킷에서 한번 제대로 타봐야죠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브랜드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행사 잘하고 좋은 소비자를 생각해주는 브랜드의 마이크를 타고 있구나 하는 것도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브랜드 인지도는좀 낮은 편이지만 가장 재밌게 잘 노는 게 지금 봐서는 호스크바나. 또한 가지가 KTM. KTM은 허스크바나는 고객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죠. 왜왜 왜 높을까? 재밌거든 일반인들이 보면 인지도는 없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쟤좀 많이 약하구나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트랙데이 가서 노는 것도 각 브랜드마다 특성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가테는 말할 거 없어. 정말 고급지게 행사를 해요. 두카티 타는 사람들이 두카티 타길 잘했어 라는 태그를 붙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차한대 팔아먹고 그냥 아무런 행사도 안 그런 그런 브랜드들 안 사고 싶어요. 저는 내가 바이크를 샀으면 그 바이크를 가지고 최대한 놀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브랜드를 따져보니까 결국 두카티 ktm 허스크바나 기출을 하게 되면 이세 가지 중에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쫄랭쫄랭 소리아빠였습니다 다음주 일요일 저녁 7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이